이름부터 가는데 상대 질량부터 가자고, 상대 질량. 질량이지 뭐. 질량. 야, 질량 측정하는 기계가 뭐니? 어, 저울이잖아. 나 지금 뭐 그리고 있어? 어 그림 잘 그리지? 네 제일 잘 그리는 그림. 화학에 나온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저울 그린 거야. 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건이꼴 같다 이 뜻인 거지. 뭐, 그치?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거야. 그런데 저 오른 뭐 측정하는 기계라고 했어? 질량.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질량이 같다 이 뜻이야.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수소 집어넣었지롱. 수소는 H라고 쓰죠. 에? 오른쪽에는 탄소 집어넣었지롱. 그런데 수소하고 탄소의 수소는 질량수가 1이거든. 탄소는 질량수가 12이거든. 질량수가 질량과 관계된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하나의 질량이 같진 않겠네. 수소보다 탄소가 좀더 무겁거든 그러면 전체 질량을 똑같이 맞추려면 들어가는 개수는 같아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수가 몇개인가 세봤더니 이거 대충 12개 하고 이거 하나 넣으니까 질량이 똑같더래 이런 식인 거야 아 12개의 수소하고 한개 탄소가 같구나 문자로 써줄까? 12x가 y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니들 이거 산수니까 수학이야 산수야 X 대 Y 구할 수 있어 없어 몇대 몇이야 이거 1대1이 그치 이렇게 막 엇갈려서 하기도 하고 또는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얼마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럼 같은 식이니까 H가 만약에 1이라면 C는 얼마 그렇지 따라서 H 하나 무게가 1이라면 H 하나 질량이 1이라면 N은 얼마 10이고 H의 질량이 2라면 C는 얼마? 24고 하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쓸수 있겠죠 뭐. 중요한 건이 둘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는 거죠. 1대 1, 1대 10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어? 너 몸무게 얼마야? 50? 어이, 나 100인데 좋았어. 애가 50이고 내가 100이야. 근데 100이라는 수치가 아, 너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너 앞으로 몸무게 1이라고 해. 1. 알았지? 애 1이래. 그럼 난 몸무게 얼마 되지? 2대지.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 실제 몸무게가 2g이야? 실제 몸무게 아니잖아 지금 말한 1과 2는 실제 질량이야? 아니면 질량 B야? 그걸 우리가 상대 질량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쓴 1, 12, 2, 24 이것도 실제 값이야? 상대 값이야? 상대 값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게 추려서 이 값들을 우리가 상대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쓴 h는 원자야, 분자야? 원자지. 여기 c도 원자야, 분자야? 원자지. 따라서 이 값들은 원자의 상대 질량을 쓴 거야. 어이 말이 길잖아. 원자의 상대 질량 말이 길어서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하자고. 원자량은 뭐 줄임말이라고 그래서? 원자의 상대 질량 줄임말인 거야. 나 지금 뭐 그리고 있니? 요렇게만 해도 알아야지 저울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는 탄소 원자를 넣어보고 오른쪽에는 산소 원자 넣었거든 애보다 애가 좀더 무겁더래 그래서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도록 개수를 맞춰봤더니 애가 4개면 애가 3개 4대 3으로 개수 넣었을 때 질량이 똑같더라는 거야 식 하나 또 나왔네 우리 4C는 3, 5, 5. 그렇지? 그러면 A하고 N은 몇대몇 나오니? 3대 4 떨어지게 되지. 그 말은 너 무게가 3이면 N은 얼마라고? 4. A가 6이면 N은 얼마? 게 3대 4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저기 쓴건 사실상 몇대몇몇대몇 대 몇, 몇대몇 B잖아. 근데 나는 이것처럼 우리 몸무게가 1대 2인 건 알겠어. 1대 2인 건. 근데 실제 이것을 상대 질량 값으로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1 하면 나 이제 얼마나 하면 되지? 2 하면 되고 너3 하면 나 얼마 하면 되지? 6 하면 8 너무 큰데 3이면 나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애도 B만 1대10 이렇게 나오잖아 이 값을 원자량이라고 해서 특정 값으로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 하면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원자량 12로 기준을 잡았거든 참 이것도 웃긴 게 원자량 탄,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원자량 12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여러분들 보는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원자량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웃음> 바뀌어 가지고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안 합니다 근데 교과서상에 저게 있어서 그런지 내신에서는 저걸 내요. 여전히. 근데 수능에서는 저걸 지금은 다루진 않더라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겁니다. 현행 나오는 모의고사는. 어쨌든 우리는 내신이니까 이걸 기준 잡았다 하자고. 이 말이 뭐야? 너 12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12라고. 그 순간 수소는 얼마가 되지? 원자량이? 1 되는 거고. 에, 3 아니야. 12야. 몇 배니? 3이 12 됐으니까 몇 배? 네배 됐죠? 그럼 애도 몇배 시키면 돼? 네 배에서 16 이렇게 된 거예요, 원자량이. 오케이? 그래서 원자량 값이 쫙 하고 나오죠. 원자량은 웬만하면 다 주워줄 겁니다. 안 주워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근데 걱정하지 마.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질 거야. 오케이? 뭐라, 누구니? 물이죠 물워 물이죠 그렇지 H2O. 쌤이 앞으로 요 위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쭉 뽑아서 이렇게 쓰면 원자량 쓴 거예요. 따라서 수소의 원자량은 1 오케이. 실제 질량이야? 상대 질량이야? 상대 질량이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 있겠어 없겠어? 없어 몇대 몇이냐 이거니까 수소가 1이면 산소는 얼마라고 돼 있지 여기 16 그렇지? 자, 그러면 N은 수소가 몇개 있어? 아, 무게 1자리 수소가 두개야 이거 이해돼? 자, 무게 1 6짜리 산소는 숫자 안 썼지? 안 쓰면 몇개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요게 하나가 있어. 오케이? 그럼 N은 전체 무게를 맞지16 더하기니까? 18 나오지? 이 18은 실제 질량이야? 상대 질량이야? 그럼 따라서 내가 이제 앞으로 뒤에 괄호를 치고 이제 18이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괄호 치고 18쓴것 이거 한 덩어리 무게. n은 분자니까 분자의 분자의 실제 질량 상대 질량. 줄여서 뭐 분자량이라고 할 거예요. 분자의 상대 질량, 분자량. 원자의 상대 질량, 원자량. 이온식의 상대 질량, 이온식 양. 전부 다 통칭해서 뭐 화학식량. 오케이? 화학식량은 뭐 네가 쓴그 화학식의 상대적인 질량이 뜻이야. 됐죠? 따라서 이게 가로 열고 18쓴건너한 덩어리가 무게가 18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한개더 합니다. CA가 있어요. 가로 열고 OH2라고 하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할까? 애랑 애는 무슨 차이지? CA 몇개 있어? 한 개? O 몇개 있어? 한 개? H 몇개 있어? 그렇지. 그런데 애는 OH를 가로 쳤잖아. 그 말은 이 덩어리가 몇 덩어리 있다고? 두 덩어리 있다 이거지. 따라서 이 덩어리 아에 O가 하나 있잖아. O가 하나인데 이게 두 덩어리 있으니까 O는 몇 개? 두 개. H 하나인데 두 덩어리 있으니까 H는 몇 개? 그러면 이거는, 자, 선 그으면 원자량 쓰는 거야. 그래서 CA 하나 무게가 40이래. O 하나 무게는 16이고, H 하나 무게는 1이래. 자, 전체적으로. 무게 40짜리. CA는 지금 몇개 있어? 하나 있죠? 더하기. 가로니까 가로 치면 되지 뭐. 이 가로 안에 16짜리 산소 몇개 있어? 한 개. 요 안에, 무게 1짜리 수소 몇개 있어? 1개. 가로 닫고 이게 몇 덩어리 있다고 이 가로가? 두 덩어리 하면 이거 화학식량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뭐.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분자량, 뭐, 이온, 식량, 원자량 이렇게 다 구하는 거예요. 별거 없지? 오케이? 오, 잘했어. 하나 끝났네. 지워도 되겠니?